형, 어, 어, 그럼 안, 어, 어, 어, 야, 잠깐만, 잠깐 내가 좀만 있다 잘전할게 아, 있게그제돈 빠진 것 같은데. 아니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가, 갔어요. 가는 거. 아니 아저씨 발 잠깐만 들어보세요. 아저씨, 저, 저, 저, 저 5만 원짜리. 아니 저기 저기 저제 5만원짜리.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아저씨 여기 발 밑에 옆에 빠져서 삐나와 있잖아요. 아. 됐어, 됐어 아무것도 안 없어. 가. 아니 여기 옆에 5만원짜리 삐져나와있잖아. 왜 나가. 나가라고. 나가. 아니 아저씨 잠깐만. 뭐하는 아. 거야. 아, 아니, 아씨, 그 지금 제5만 원짜리 빠진 것 같다고요. 저 아주 아니 아니라고, 아니라고 안 밟고 있는 거라고 지금. 아, 아씨 이게 다 아, 거... 아, 네, 어, 아, 뭐야? 아, 어어 뭐야? 어, 여씨, 이 상어 씨. 아, 아, 아. 아. 아. 왜? 아, 여기 맞자. 맞는데 왜안 나오래? 아, 진짜. 아, 아내 돈이라고. 골목이 내 거야. 아. 나가버리. 아이. 골목길이 아실 거예요? 어, 내 거? 여기서 내가 떨어뜨려도 아실 거예요? 그치, 내 거지 아, 아저씨, 왜 깜패야? 왜 아저씨 누구예요? 나? 어뭐 그거 스킨 <웃음> 파이터 <웃음> 진짜 상한 자식이네.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컴뱃터 견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콩트 재밌게 보셨나요? 네 오늘의 핵심 기술은 바로 가지치기였습니다 네 TK 파이터 네, 가지치기는 택견의 팔뚝을 이용해서 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기술을 가지치기라고 하는데요. 팔 안쪽으로 치는 것을 안가지치기, 팔 바깥쪽으로 치는 것을 밖가지치기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동작은 안가지치기인데요. 이 팔뚝 안쪽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타격할 수도 있고 혹은 목을 타격할 수도 있고 목과 쇄골 사이를 걸어서 타격을 할수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타격을 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걸어 넘길 때는 가령 낚시거리를 할 때도 밭가지치기와 함께 상대방 몸통을 밀면서 발목을 걸어서 넘기기도 하고요. 또 뒷거리를 할 때도 상대방 발을 걸어서 가지치기로 상대방의 어, 상체 중심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아주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 오늘도 여러분들 컴뱃 택견을 통해서 택견 기술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또 다음에도 재밌는 상황극과 함께 택견 기술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늘 마칠게요. 바로